자, 이어서 우리 급식, 뭐 외식, 산업체의 인적자원관리 어떻게 하느냐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앞, 앞을 앞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크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사원을, 직원을 모집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자,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자, 인적 인력 자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감당할 인적 자원, 어떤 인적 자원을 채용을 하고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 수립된 계획이 문서화된 것이 자 이겁니다. 직무기술서 자 이름은 한번 들어봤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내용으로 나중에 공부를 할게요. 직무 명세서 직무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그 다음 직무평가 자 이걸 통해가지고 인적자원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확보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력 확보됐습니다. 조직의 각 부서에 인력을 배치를 시키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직무 수행에서 필요한 모든 어떤 개발 관리도 포함을 시키고 이제 일을 했습니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보상을 할 것이며, 이 보상 전반에 대해서 또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유지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상태, 최종적으로는 인력 확보에서부터 이직 관리까지. 모두가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이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왔는지를 한번 본다면은 크게 나눠서 폐동기가 있을 겁니다. 인적 자원에 대한 어떠한 1880년에서 1920년대 이쪽 사이인데 이때의 인적 자원에 대한 시각이 어땠을까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사람은 그냥 노동자이다 이런 정도의 시각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는 단지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존재로 여겨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생산 성만 높일 수 있는 이런 형태지 뭐 그렇게 사람에 대한 배려 같은 것 관심이 많이 있지 않은 단계 일 수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단지 뭐, 복지나, 뭐, 개별적인 요구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관리자, 정부 관계자들도요, 대부분 뭐, 사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 자유방임적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인적 자원 관리라는 어떤 개념은 크게 없다. 자, 이런, 태동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점차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겠지, 그죠? 자, 느끼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과학적인 관리법 이러면서 테일러가 제시한 내용에서부터 이제 생산성 정대만을 위한 노력, 관리 노력으로는 뭐 고임금, 저 노무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차별성과급제 도입하는 자, 이런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과학적 관리를 토대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뭡니까 사람이 생산 기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움을 인간이 인간다움을 찾아 줘야 된다. 자, 이런 대표적인 어떤 실험을 한게 결과가 나옵니다. 1920년대에 들어오면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됐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가 우리가 호손 실험을 통해 가지고 자, 이 실험 결과의 결국에는 뭡니까? 사람이 사람이 생산 기계는 아니다였잖아요. 보손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관계론이 대두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직적인 어떤 형태만이 아니고 공식적인 조직 형태만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아, 상당히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내용이 이 연구 결과에서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간에 대한, 아, 인간을 인간답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자, 여기에 조직의 현대적 의미의 인사관리가 이제 도입하는 정도입니다. 인사관리입니다. 뭐, 인적 자원관리까지는 들어가질 못하고요. 자, 인간, 인 인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알아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호선 연구, 호선 실험 그러는 이 실험을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언급된 내용이니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미국의 서부 전기 회사였잖아요. 호선 공장 정말로 좋은 기업이었어요. 월급 참 많았어요. 복지 후생 잘돼 있어요. 그런데 불평불만 많아요. 원인이 뭘까? 연구했다는 결과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인간관계론이 나오고 1930년대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이 인사관리 기능에도 변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과거 인사담당부서 기능은 그냥 사회복지 차원에서 서비스를 답 담당해 가지고 뭐후생 복지나 뭐 부가급부 제공하는 업무였지만은 다시 1930년대에 들어오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대공황 시기에 부닥칩니다. 이때 자, 기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서 또 2차 세계대전 거치고 50년대 들어옵니다. 자, 이때 들어와서 이제 인간관계론이 많은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으로, 학문 영역으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 사람의 행동에 대한 행동과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행동과학을 뭐 바탕으로 해서 사람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들어옵니다. 자, 세계적으로 1960년에서 70년대에 정부가 인적 자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인사관리부서가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자, 이때부터 인적 자원에 대한 좀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인적 자원에 대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그렇게 보시고 자 인적 자원에 대한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냐 인적 자원 계획을 하기 위해 첫째 노동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예측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 예측 방법으로는 전문가 예측과 어떤 추세 분석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다음 뭐 다변량 예측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실무 부서에서 각부서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 부서에서 예측 했는 것을 전부 다 이제 모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동원을 해서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하기 위한 그 첫째 단계에서 직무 분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직무 뭐 쉽게 하면은 사람이 감당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일이에요. 일을 직무 분석을 하는데, 자 직무 분석에서 이 용어 정리를 조금 하고 갑시다. 자 직무 분석에 나오는 얘기가 이 과업, 영어로는 task 혹은 dut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과업이라는 용어가 있다. 자 이게 뭐냐? 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자 인간적 노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인간적 노력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노력 여부에 불구하고 개개인의 노력을 우리가 과업이라 해야 된다 뭔가 좀 길다 그지?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나 임무를 과업이라고 하자 과업 그 다음 또, 직위 그러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position입니다. 자, 이거, 직위, 그 다음, 직무, 자, 직위, 직무, 그 다음, 직급, 뭐, 그 다음에 직군. 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자, 직위, 직위, 직무. 자, 이 용어를 영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 제가 Q&D를 여러분에게 문제를 낼까 싶어요. 자, 한 사람이 운영한 식당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게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직위, 포지션 그랬습니다. 직위. 그 다음, 직무. 영어는 job입니다. 직위와 직무가 무엇인지, 이거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직위, 직무. 같은 거 아니에요? 자, 이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게가 번창했습니다. 혼자 일을 할수 없지요? 그러면 판매원, 배달원을 각한 사람씩 고용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인, 오너가 있고 판매원, 배달원, 이제 직원을 보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더 번창했습니다. 조리원 또두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판매원 두 명, 배달원 세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직위는 몇 개고 직무는 몇 개일까? 자이 문제, 문제를 자 여기에서 직위와 직무를 자 직위, 포지션, 직무, 자그 다음에 뭐 직급, 직구는 뭐 구분은 쉬워져요 자 2번과 3번을 구분을 할수 있느냐?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가 진행할 부분이, 이제, 직무, 직무 분석을 하고, 자, 직무 분석을 해서, 직무 분석은 왜 하느냐, 목적이 뭐냐, 자, 직무 분석의 목적은, 자, 조직 구성원 개개의 목적과 조직의 목적을 조화시켜서 직무를 담당할 종업원으로 하여금 능률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한 결과는 뭐로 나타내냐 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문서로 기록을 합니다.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인력을 채용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업원의 채용, 성진, 배치 전환, 교육 훈련, 뭐 임금 등 인사 관리 기준이 됩니다. 그럼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자, 직무기술서는 다시 말하면 큰 아웃라인을 이렇게 기록한 문서고 직무명세서는 직무기술서 속에 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직무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에 명확하게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 근거로 해서 그 직무를 담당할 담당할 인재를 채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가 있다. 있다. 자, 직무 분석의 결과로 그럼 직무 분석을 하기 전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직무 잡하고 아시겠어요? 직위, 포지션, 직위, 직무,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Q&D, Q&D, 자, 이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합니다.